내기의 캔디가 아닌데 잠깐. 그럼요, <웃음> 캔디. 안녕하세요, 프리즘의 워킹 댄서 칼입니다. <웃음> 네, 저번에 스테이트 나잇 영상에 이어 두 번째 튜토리얼을 가져왔습니다.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 내기의 캔디를 이을 달콤한 아이돌 바로 바로. 백현의 캔디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안무는 파트 2로 딱두번 나눠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동작은 거울 모드니까요 보이시는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바로 파트 1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오른쪽 손을 가리킬 거예요 왼쪽 손을 가슴 위에 얹습니다 두 다리는 점프로 갈게요. 해보면 five, s i 됩니다. 네 이렇게 오셨으면 오른쪽 다리 차서 왼쪽 발 놓을게요. 한번더 six, s e n 네 여기서 손은 c r o n 놓습니다. 이걸 동시에 할 거예요. f i seven, e i and. 네, 이렇게 자, 여기서, 오른쪽 다리, 떼면서 한 바퀴 돌게요. 요렇게. 네, 한번 더. one, t w and, t h 까지 한번 더. six, seven, e i and, t h 5로 짚어줄게요. 네 바로 손은 바지 잡아주시고 왼손은 이렇게 탁 뻗어줄게요. 다리는 턴아우으로 벌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오시면 바로 발을 탕탕 짚어줄 거예요. 그러면 5, 7, 8 이렇게 다시 5, 6, and 원부터 한번더 해볼게요.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and three, four, five, six, and. 같이. six, and. 오셨으면, 손을, 오른쪽 손을 이렇게 위로 던져줄 거예요. 이때 왼쪽 손은, 오른손을 막아줍니다. 네. 해보면, five, six, and seven. 이렇게. 한번 더. 시, 시, 시. 작 파. 6 and 7. 바로 넘어갈게요. 7. 오시면 A 때두 손을 동그랗게 이렇게갈 거예요. 지금 다리가 무릎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여기서 손을 넘기면서 동시에 다리도 같이 넘겨 줍니다. 요렇게. 여기서 A 에나로 다시 짚어 줍니다. 오 왼으로 짚어 줄 거예요 한번더 왔다 세븐 에잇 갑니다 에잇 에나 오케이 원부터 뭐 해볼게요 six, seven, eight one, t a 에잇 나 오케이 되셨나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오른발 옆으로 훅 가면서 몸은 업이에요. 오케이 이때 손은 왼손이 앞으로, 오른쪽 손이 뒤로 요렇게 감싸줄 거예요. 요렇게 하나, 엔 반대로 둘, 요렇게 갈 건데 몸이 같이 살랑 엔 살랑. 오른쪽 발 찝으면서 먼저 처음에 업엔 다운으로 가져갑니다. 네, 세 and a, one, t 요렇게. f o u five. 할때 짚어줄게요. 손은 이렇게 앞으로. and 다리 다시 무릎으로 찍어서 가져옵니다. 요렇게. 자, s e 부터 s seven, e 왔다. eight, and a, n and two, and t h 요렇게. 오셨으면 손으로 짤 거예요, 이렇게 원, 투, 쓰리, 포. 짜면서, 지푼과 동시에 바로 무릎을 안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짜고, and, 짜고. 이렇게 두번 갑니다. 다시, 원 갈게요. six, seven, eight. 원, 투, 쓰리, 포, five. six, seven, eight. 이렇게 됩니다. 한번더 여기부터 six seven eight one 네 맞아요 자 원부터 해볼게요 six seven eight one two and three f o and seven eight 에 요렇게 네, five, s i 다 그럼 옆으로 넘어갈게요. 왼쪽 발 찍으면서 하나, a 오른쪽 발 뒤로 넘기면서 two, t 뒤꿈치로 마지막 찍어줍니다. 한번 더,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갈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손이 있어요. 1 2 e t 때 짚으면서 t 이쪽으로 보내줄게요. And t 한번 더. Six, s e v e 네. 반대쪽으로 또한번갈 건데, 이번에 오른쪽 다리 다시 씹으면서. Five, six, seven, eight. 이때는 모아줍니다. 한번 더. 넘어가는 것부터. C, C, 시작. One, two, t h 네, 근데 이때도 소원이 있어요. 5 6 때, 5 6 v e 두 팔. 던지고, 7 8 모아주는 것까지. 한번더 해볼게요. five, six, seven, e 네, 오셨다. 8 오시면, 오른바 앞으로, 쿵. 이렇게 바운스 네번 타줄 거예요. 중심 이동이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이렇게 갑니다. 오셨으면,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오케이. 넘어가는 것부터. Six, seven, eight, one, 이렇게 냅니다. 자, 근데 이때도 손이 있어요. 원, 투, 쓰리, 포. 이게 뭐냐면, 쿵, 예, 예, 예. 소리가 들려요. 그럼 그 예, 예, 예 때, 원, 예, 예, 예. 손을 세번 잡아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six, s 쿵, 예, 예, 예. 오케이. 사라졌어요. 예, 예, 예. 까지 하셨으면, 손을 원, 투, 쓰리, 포. 다시 한번 더. Six, seven, 자, 이때 스텝이 있어요. 오른쪽 발 찍으면서. 1, 2, 왼쪽 발. 3, 4 다리는 계속. 1, 2, 3, 4 하면서 계속 업리듬을 타주시면 되고. 손은 같이. 오른쪽, 왼쪽 돌리고. u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가는 것부터 다시 해볼게요. 천천히. s 7, x one, two, t h r e 찍고, five, six, s e 앞으로, 예, 예, 예 h 업, 업, 업 h 네, 잘하셨어요. 파트 1은 끝이에요. 이제 1박자로 천천히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박자대로 한번 더 해볼게요. 파트 1, 카운터. 천천히 해봐, six, s e v One, two, and three, four, five, six, and seven, eight, and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yea, yea, yeah, yeah. eight, five, six, seven, eight, 네, 여기까지 천천히 카운터를 한 거고요. 원래 박자대로 해볼게요. five, six, s e v i g h t g i r 암열, candy, 빵, 빵, 빵, 빵, eight, and one, two, three, four, five, s i h t e t h r e e h t 쿵, 예, 예, 예, five, six, s e v 네, 파트 1 끝이 났고요 이제 파트 2 가볼게요 6,7,8 1때 양손을 벌렸다가 털 놨다가 약간 후드티 이렇게 올려서 입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으로 손을 1,2,3,4 해주시면 돼요 이때 다리는 오른쪽 먼저 1 2 3 4. 약간 방방 뛰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6 7 8 1 2 3 4 오셨다 그러면 오른쪽 다리 다시 내려놓으면서 정면으로 내려가서 약간 오른쪽으로 다시 올라올 거예요 요렇게 한번 더6 7 8 1 2 올라오시면 손을 북치듯이 7 8 이렇게 약간 왼쪽 아래로 때려줄 건데, 이때 다리가 같이 업 p 다운 d 업 o 다운 a 요렇게. 빨리 하면, seven, 요렇게. 여기부터 다시 한번 더. six, seven, eight. one, 오셨으면 손을 들어서 놓고, 오른쪽으로. 근데 이때 몸방향은 살짝 왼쪽으로 같이 통자로 틀어주시면 좋아요. 다시 왼쪽 아래로 놓고 앤한번더왼쪽을로을 건데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찝어줄 거예요. 찍어준 다음에 다시 오른쪽 아래로 집어넣어줍니다. 한번더 6, 7, 8, 1, 2 찍고 앤 넣고 오케이 7, 8, 1, 2 3, 4. 이때 다리는 매번 1,2,3,4 넣어 주실 거예요 마지막만 내려 놓을 때마다 같이 다운 1,2,3 마지막에만 같이 넣어 줍니다 좋아요 한번더 1부터 가볼게요 6 7 8 1 2 3 4 5 6 7 8 2 t 3 4 맞아요 자 여기서 이제 손을 잡고 돌려줄 겁니다 4번 돌려줄 거예요 이게 빠르기가 1,2,3,4 가 됩니다 네번으로 돌려주시면 자 집어넣어 있던 다리를 다시 짚으면서 원 왼발 꺼내고 and 다시 2, 오른발 꺼내고 요렇게한번더 와, 따, 원, 투, 쓰리, 포. 살짝 위아래로 웨이브를 살짝 같이 타주시면서 웨이브, 앤 웨이브, 앤 웨이브, 앤 웨이브, 웨이브, 웨이브 가져가시면 좋아요. 한번 더. 와, 따, 왼발 꺼내면서, five, s i 맞습니다. 여기부터 다시 할게요. f Six, s e v e 5,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네, 잘하셨어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바로 넘어갈게요. 다시 떨어져 있는 왼발 짚으면서 one, 쓰러지고 down. 다시 오른쪽 발 짚고 에너 g 쳐줍니다. 이때 그냥 가볍게. 쳐주시면 돼요. 다시 와따원두 쓰리 포 오른쪽 다리 놓으시면서 같이 쳐주고 엔 가져오고 한번더 조금 빠르게 와6 세븐 에원3 쓰리 포 오시면 다시 다리를 짚으면서 파식 세븐 에 개다리 좀 아시죠? 개다리 2 쓰리 포 해주실 건데 손이 스윙 왼쪽 먼저요, and 오른쪽, and 한 손만 왼쪽 스윙, 오른쪽 스윙. 다시 해보면 1, 2, 3, t 이거를 살짝 대각선에서 해줍니다. 자, one, two, t h 이렇게 됩니다. 한번더 5, 6, 7, e 왔다. one, two, three, f o u 네, 잘하셨어요. 오셨으면 바로 살짝 지금 대각선 보고 있죠? 정면 다시 보면서 띄워줍니다. and 밀고, 이때 오른발 뒤로 가요. 미는 거한번 더. five, six, s e 띄고, 밀고. 오케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번더 해볼게요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네 잘하셨어요 왔다 하면 왼손을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넘겨줄 거예요 넘겨주면서 왼쪽 발 뒤로 이렇게 해 봤습니다. 다시 시작. f i v 오케이. 한번더 seven. 근데 이2때 손을 왼쪽 앞에, 왼쪽 갔다가 앞에 올 거예요. 해 보면 five six 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점프 a 밀고 five 여기 조금 빨라요. 한번더 해볼게요. s 7, 8, 1, 2, 3, 4, 5, e i g and s and. 네. 이제 세 동작 남았어요. 다시 왼쪽 발 앞으로 하나, and 오른쪽 t w and 다시 왼쪽 3 이거를 다리랑 같이, 5, i v e and s 이렇게 밀어줍니다. 다시, 여기만 해볼게요. s 세븐에잇, 세븐앤에잇 요렇게 됩니다 다시 점프부터 식 세븐에잇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앤, 식 앤, 세븐에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천천히 식 와, 따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앤, 세븐, 에잇. 네. 이렇게 하면 파트 2가 벌써 끝났어요. 자, 이제 카운터로 천천히 짚고 원래 박자로 해볼게요. 파, 식,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 식, 세븐, 에잇, 투,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네. 원래 박자로 해볼게요.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our.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이제 파트 1부터2까지 원래 박자로 해볼게요. f 6, 7, 8 six, seven, eight. Girl, I'm your candy. b a one, t w (4 5 6 7 8 1 2 3 4 5 6 7 8) 쿵 예예예 yeah, yeah, yeah. (5 6 7 8) 파 라스트로 베리버블렛 (하하)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2 5 6 7 8 4 5 and 6, and 7 8 4 네. 이렇게 백현의 캔디 안무 영상은 끝입니다 음악에 맞춰서 하는 풀 영상은 여기!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바이